세단 박스 운전이 예, 이쁘긴 이쁘긴 이쁜데 여기서 죽는다고 이쁘게 죽진 않을 거 아니야? 처참할 <웃음> 거 <것> 같은데. 어. <놀람> 누가 올리나왔어? 리처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계획 있는 여행, 연우입니다. 이제 오늘 여행 6일차고요. 여기는 크레이들 마운틴을 가는 길에 있는 어떤 호수인데, 가다가 저희가 어떻게 좀 길을 막 찾아보다가 뭔가 시크릿한 스팟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내려와 봤는데, 보통 이런 데 사유지가 되게 많거든요. 근데 사유지도 없고, 지금 보시면 여기 호수가 완전 호수 앞에까지 다 있고, 호수가 한 방에 보이는 그런 스팟인데, 와 여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오게 돼가지고 잠깐 여기서 좀 구경을 하다 가려고 하는데 어쨌피 오늘 6일차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거냐면 오늘 크레이들 마운틴 트레킹을 좀할것 같고 제가 론서스턴으로 이동해서 론서스턴이라고 하면 이제 호바트 다음으로 타즈메니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거기 그 도시도 한번 둘러보면서 거기서 오늘은 저녁을 먹을 수 있으면 저녁을 먹고 이제 다음날 호바트 이동하기 전까지 이제 중간 지점까지 이동해서 거기서 자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다녀 보다 보니까 국립공원이 상당히 일찍 닫는것 같아 가지고 저희 그래서 일단 국립공원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 6시쯤 일어나 가지고 바로 출발해서 을 거의 4시간 운전을 했단 말이에요 와 여기 올라오는데 막이 캠퍼밴이 무거우니까 막산 올라가는 데 너무 힘든데 심지어 막막 막 이렇게 막 180도로 꺾이고 막 90도 기본으로 꺾이고 이래가지고 거의 생사의 경계에서 있다가 바로 이제 도착한 곳이 여기입니다. 이런데 오면 역시 물수제비를 안뗄수 없어. 요. 좀 납작한 거 없나? 와 근데 이거 진짜 어제는 바다에서 놀았는데 오늘은 강에서 노는 것도 나쁘잖아. 아, 네. 실패. 대배. 어 돌이 돌 하루 종일 고르실 거예요? 돌이왜 이러지? 돌 고르는데 5 드릴게요. 찾았다. 오케이. 이트. 갑니다. 예. 뒤로 던지시면 안 돼요? <웃음> <웃음>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뭐뭐뭐 뭐. 자. 와. 오. Uh, don't know. I, Test Park, right breaks. Yeah, I breaks. I h e p t h a t u r e e a 기 o o 이 Red Bull. Red Bull. Two Red Bulls. e oh, 26. I've been mean, like, s e h e r e l where, like, like, several places, like Cairns, yeah. or, like, we spent like, simply yeah. somewhere, like, e v e r y were h almost in like, a famous place. In 48? But, like, this is totally different. Yeah, very, very a u Yeah, very, very Not big cities here, not lots of people. Yeah, that's true. But, i n f o r t u n a t e l y 야생 동물을 볼수 있는 기회는 없다고 하네요. 낮에는 보통은 사람을 피해서 안 나오기 때문에 저쪽에 보이는 게 크레 저 오른쪽에 보이는 게 크레이들 마운틴이고 이제 여기가 쭉 트레킹 코스를 이어지는 겁니다. How long do we got stay for people we don't know n n e l i e all of the clothes a designer fast cars and 와경치 진짜 죽인다 진짜 멋있어요 저기 뒤에 보이는 게크레이마마이은고 이게 호수, 도브레이크라고 있는 도브 호수인데 아, 진짜 괜히 크레이델래셔널파크까지 이런 거 보러 오는 게 아니구나 싶은 진짜 그런 거 같아요 진짜 뭐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쁘다는 데 진짜 많이 가봤는데 진짜 진짜 유니크 유니크 그 자체 와 대박이다 뱉 느낌 있어 이거 봐 왠지 찾아보면 여기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 같은 데서 막 찍었을 것같아 여기 내려 아까 위에서 봐서 내려오고 싶었는데 여기 내려올 수 있겠네? 친절하네 여기가 트랙 밖으로는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사실 내려가 보고 싶어도 내려갈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허락된 곳이 아니면 네 돌은 번지면 안 된다고는 안 돼있었지 여기서 물수셉을 떠도 될까 안 될까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? 물한 네, 번만 만져봐줄 될까? 오. 물론 내일도 이제 폭포를 보러 트래킹에 가긴 하지만 그러니까 단연코 진짜 한 번도 그렇게 느낀 적이 없었는데 저는 ENFJ잖아요. 어딜 가든 무조건 진짜 움직여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약간 활동적인 것들을 엄청 선호하는 편인데 이번처럼 이렇게 그냥 가만히 가만히 있어서 너무 좋고 뭔가 아무것도 안해도 너무 좋고 이렇게 걸어 걷는 건 사실 어디를 이동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걷는 시간 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이렇게 느꼈었는데 뭔가 이번 여행만큼은 그냥 걷는 거 너무 즐겁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너무너무 시간이 되게 금방 지나간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스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, 여기가, 그, 여기가 시작점에서 10분만 걸어오면 돼가지고 보통 2시간 걷기가 좀 어려우시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저쪽, 저쪽 부득가에서 보통 사진을 찍고 가시고 한다고 는 하는데 저희는 지금 1시간 40분 걸어가지고 마지막 10분 남은 스팟에 왔거든요 크레이들 마운트를 내려와서 와 4시간 운전하고 2시간 트래킹하니까 좀 많이 피곤하긴 한데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2시간 거리에 있는 론서스턴드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카라반파크에 그러니까 웬만하면 노지에서 자고 싶은데 물도 없고 막 이제 막 웨이스트워트 그 더러운 물이랑 막 그런 거막 그런 더러운 것들 덤핑도 덤핑도 해야 되고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 막 전기도 충전해야 되고 이러니까 사실 한 이틀에 한 번은 어째, 어쩔 수 없이 카라반파크로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내일 이제 가야되기 때문에 이 카라반, 캠퍼밴을 조금씩 청소를 해놔야돼서 오늘은 딱그 아저씨가 나이스한 베트남식 레스토랑을 추천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시내 구경도 할겸 론서스턴 한번 돌아볼겸 밥도 먹을 겸 해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<목소리> But then you came back with flowers explaining for hours How you intend on winning me back How could I have known you were still half detached 먹고 나왔습니다 거기가 또 은근 맛집 이었는지 저녁 시간 되니까는 사람들이 막줄서더라고요 연설선 하면 또 같이 연관 검색어를 항상 뜨는 킹스브리지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여는 되게 메인 스트리트 쭉 길게 늘어서 있는 모양이에요 <목소리> 했습니다. 킹스브리지를 오다 보니까 느낀 게 저기 끝에 동네 끝에 있는 저희가 그밥 먹은데 있잖아요. 거기는 그냥 보통 타운 느낌이었는데 이쪽으로 걸어오다 보니까 동네가 굉장히 힙한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. 오바트는 약간 그 관광객들이 많은 느낌이라면 여기는 그냥 여기에 정착하거나 여기 놀러 오거나 놀러 왔거나 아니면 여기서 다, 좀 장박으로 지내는 사람들이 이 만드는 분위기가 힙해요 동네가 생각보다 힙해 그리고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뻐요 약간 저런 분위기들이 쭉 있는데 여기 밝을 때좀 북적북적 거릴 때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<목소리> 술을 좀 싸게 판매하는 술, 주류 할인점이에요. 주류 하는 점인데, 타즈메니아 왔는데, 아까 봤지만, 타즈메니아 와인은 마셔봐야겠다 싶어가지고, 타즈메니아 레드와인 두 개. Hey m a 신난 친구들이네. 아무튼, 타즈메니아 와인 두 개를 추천받아서 레드와인을 샀습니다. 이거는 오늘은 아니고, 내일 마시려고 요 내일. 마지막 날. 이제 숙소로 돌아가 볼 건데, 캐스렉트. 이제 협곡이 있어요 협곡도 보고 이제 마지막 가볼 장소로 가서 그타지메니아 일정 거의 마무리하게 될것 같은데 일단 오늘 영상 여섯번째 날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